짠 우와, 이컬러풀해요 <웃음> 요즘은 요 플라스틱 네. 빨대보다 종이 빨대 더 많이 쓰잖아요. 옛날에는 그래서. 이거 먹으면 가정통신품 맛이 난다. 약간 갱지만나고 네. 종이 맛이 나고 막 물렁물렁해진다, 금방 <웃음> 물러진다 그런 맞아, 맞아. 단점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서. 오늘 가족통신물 맛이 나도 왜냐면 네, 음... 어쩔 수 없지 <웃음> 빨대만 이런 면같 나도 또 스테인리스 빨대 같은 경우는 차가워서 아, 그쵸 그 금속등의 아. 금속 느낌이 써보셨다고 했잖아요 어 맞아요 잘못 앞니에 닿으면 아. 살짝 어, 두개 걸까지 찌릿해지는 아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친환경 빨대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실리콘 빨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, 약간 갈라져 있어요 네.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빨대 인데요 친환경 빨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갈래로 나녀요첫 번째는 소재 자체가 친환경인 그런 빨대가 있고요.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용형 빨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용형의 실리콘 빨대고요. 이제 다른 다용형 빨대인 유리나 스테인리스 빨대 같은 경우는 좀 세척하기가 번거롭잖아요. 네, 손 같은 그렇죠.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실리콘 빨대는 개방형이에요. 이렇게 끝에가 열려서 쭉열수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되게 간편하게 할수 있고요. 어, 잠그는 게 따로 있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지 않게 딱 잠글 수가 있고요.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생활잡화점에서 쉽게 또 저렴한 가 격으로 음 구매가 가능하고요. 음또 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되게 길어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쓸수 있다는 게 있고 좀 단점이 있다면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먼지가 잘달라붙어요 어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어 그리고 그리고 맨들맨들하게 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휴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우치가 필요한데 근데 뭐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빨대라고 어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. 이제 그 정도 불편함이나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방지 맞아요 <웃음>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하다인데요. 제가 이 실리콘 빨대를 선택한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유리나 스테인리스 빨대 경우는 좀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음료를 먹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어, 그런 단점이 어. 있어요. 해외 사례를 보면 은이 빨대들에 찔려서 부상을 입었다는 어.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고요. 또 유리 같은 경우는 어디 부딪히면좀 깨지기가 쉽잖아요. 유컵에 어, 그래서 좀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실리 팔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딪혀도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음 할수 있겠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또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에 넣고 씹거나 빨아도 이제 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요. 특히나 음 150도까지 견디는 내열성 때문에 음 뭘할수 있을까요? 소독. 그렇죠. 끓는 물에 삶는 열탕 소독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아서 소독 소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것들보다 깨끗하게 쓸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르 세 번째 키워드는 일회용 빨대인데요 2015년에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코에 이렇게 빨대가 박힌 헉. 거북이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아,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사진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일회용 빨대 사용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많이 이제 일어났고요 어, 전 세계적으로 그니까, 사용되는 일형 빨대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억 개가 아 사용이 되고. 영국은 1년에 85억 개? 아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년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양이 30억 개 정도 된다고 아 하니까 그거보다좀더 많은 수십억 개 규모가 버려진다고 할수 있겠죠. 그쵸? 그리고 렇죠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은 해양 생물들한테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. 아, 그쵸, 그쵸. 이 빨대를 먹이로 착각을 해서 먹고 죽는 해양 생물이 1년에 수십만 원. 말이 같은데요. 진짜 너무 좀 끔찍하지 않나요? 그들은 이거 먹고 또 소화를 못 네, 시키잖아요. 플라스틱이니까. 그래서 한번 쓰는데 사실 음료 하나 먹는데 5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. 그밖에 안 쓰는데. 빨대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쌀로 만든 빨대 허스타빨대 이런 거 보고 되게 놀랬는데 이 거는 먹어도 되나요?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먹는 생각만 하시고 그래서 다음 편에 이 친환경 빨대들을 비교하는 회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재밌겠네요. 재밌겠죠? <웃음>